자 안녕하세요 엠스턴 정승윤입니다 드디어 2022년 설날이 어, 다가왔습니다 어, 작년 2021년 한해 어,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2022년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 요즘 코로나가 또 다시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정연휴 때 아마 뭐 이렇게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또 가족들하고 어, 따뜻한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연달아 뭐 새해 인사를 좀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영업부의 기둥 배민석 팀장님 아닙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맙습니다 자, 우리 설권 어, 한일전의요번에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항상 네, 행복하세요. <웃음> 자 영업부의 김지환 대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업부의 우리 불꽃영업 <웃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김진규 차장. <웃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죠 네, 오케이. 단철하네. <웃음> 자, 단철한 게 좋지. 자, 우리 전병욱 팀장. <웃음> 어. 네.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해도 하시는 일다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수빈 대리만 안, 안 일어나셔도 돼요. 자자리에 앉으셔도 되는데. 자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이 고맙습니다. 우리 수빈 대리가 제일 잘나왔네. <웃음> 자. 저희 아, 연구소입니다 아, 연구소 직원분들이 지금 그렇습니다아 지금 미팅 중이네요 네. 아, 연구소 인사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하고요 음자네 인사 공부 그올 한해는 우리 생산본부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한해 어 우리 생산본부 전체적인 그림은이렇고 우리 노영식 본부장님 구정 연휴 전인데도 굉장히 바쁘세요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새해 인사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2021년도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뭐. 네, <웃음> 2022년도 새해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2022년도에도 새해 건강하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 아이고 맙습니다 건강히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올 한해도 저기 제품 잘좀부탁드리겠니다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아들 이렇게 네. 어, 우리 유동석 대리, 새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제 새신랑 됐잖아. 네. 자.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에도 같이 인사, 네. 새해 복한 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생산본부에 또 우리 윤과장님 또 새해 인사 한번 드려야지 잠깐만요 야 이게 이거 거의 뭐 이거 이거 벙커 수준인데 이 네. 아 우리 윤과장님 네.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어? 더 힘드실 거잖아요 그럴까요? 그렇지 <웃음> 네. 응. 그래야지 네. 자 우리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어... 어... 우리 생산본부의 윤과장님입니다 어 일단 2022년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생각해보는데 건강이 제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자 수고하세요 네. 자 아이고 이 파리 아프네요 이제 오랫동안 들고 있으려니까. 그래도. 셋. 세일. 세복 많이 받았어요. 받으세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우 너무 좋은데? <웃음> 너무 산뜻한데? <웃음>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구상님. 구. 뭐설 연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우리 지사, 지사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올해도. 어... 많이 좀잘 부탁드리고 어, 모두들 설명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해 동안 그 많이 해주셔서 올한해 지금 1월달 거의 아, 마무리가, 됐는데, 1월 아, 마무리가 됐는데 2022년 1월 마무리가 됐는데 올한해도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다들 여러분들 덕분이니까 항상 고맙습니다 이 부산에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